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공을 치면서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체중의 이동입니다 자 오늘은 체중이동의 또 다른 의미 그리고 회전에 도움을 주는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은 몸의 수평회전과 클럽의 위아래 움직임 이두 개가 합쳐져서 사선의 원이 나오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서 나의 체중을 강하게 실어주면서 이 스윙을 해준다면 거리는 훨씬 더 멀리 나가겠죠 스윙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체중을 클럽이 오른쪽으로 갈때 내가 같이 오른쪽으로 클럽이 왼쪽으로 갈때 내가 같이 왼쪽으로 간다면 타이밍이 맞는다면 정말 공이 잘 맞겠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또한 클럽과 몸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스윙의 아크 전체적인 헤드의 움직임 자체는 커지지만 몸과 헤드의 간격이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원심력이 극대화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거리가 늘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체중을 좌우로 이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은 사선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내몸 앞에서 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앞에서 뒤로 내 몸의 뒤에서 앞으로 자, 이러면서 몸의 회전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몸의 회전을 가져갈 때 우리가 상체로만, 어깨로만 회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은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클럽도 처지게 되고 왼어깨도 우리가 셋업 때 기울여놨던 각도에서 벗어난 각도의 회전이 나오게 되죠 어깨가 아닌 몸통이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같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체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은 지금처럼 오른 다리가 이렇게 펴지고 골반이 밀리면서 다운스윙 때 공에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훨씬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의 좌우 이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체중의 앞뒤 이동을 만들어내면 돼요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내가 체중을 오른발의 뒤꿈치를 밟아주시면서 체중을 뒤로 흘려주시면서 내 몸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게 해주면서 내 상체를 회전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상하체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회전의 반경 자체가 넓어지게 되고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가내 몸에서 최대한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내 흉부, 갈비뼈 부분이 몸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왼다리의 뒤꿈치 쪽을 밟아주면서 체중을 왼쪽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흘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체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회전이 아니라 체중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체중의 앞뒤 이동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체 회전을 만들게 됩니다. 억지로 몸을 돌리지 않고도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대 힘을 쓰기도 굉장히 편한데요. 체중을 뒤쪽으로 흘려주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상체도 회전을 하고 체중도 뒤로 흘려주게 되니까 팔을 들어 올리더라도 몸의 회전을 따라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갈때자 클럽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을 향하게 돼요 이때 내 몸의 체중이 그대로 앞쪽에 유지돼 있다면 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엎어치는 스윙이나 생크성 임팩트를 굉장히 쉽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앞쪽을 향할 때내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내 체중을 흘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클럽이 서로 반대의 힘을 쓰게 되면서 몸은 뒤로, 체는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뒤꿈치를 밟아주면 자연스럽게 몸은 올라가는 힘을 쓰게 됩니다 클럽은 아래로, 앞으로, 몸은 뒤로, 위로 서로 반대의 힘을 쓰게 되면서 헤드와 내 몸이 최대한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대의 힘을 극대화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워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스윙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역할을 같이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굉장히 쉽게 찍어 치고 뻗어내면서 칠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왼발의 백스윙 때 오른발의 뒤꿈치 다운스윙 때 왼발의 뒤꿈치로 체중을 확실하게 보내주게 되면 말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셋업 때는 체중이 뒤쪽에 있으면서 몸이 펴지게 만들어지고 하체가 굽어지고 상체가 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체는 숙여지고 하체는 펴지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앞에 있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왼발의 앞쪽은 유지하고 오른발의 뒤쪽으로 체중을 빼주고 오른발의 뒤쪽으로 체중을 유지하면서 왼발의 뒤쪽으로 체중을 빼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쓸수 있겠죠 결론은 골반은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앞뒤에 이동만 있는 겁니다 체중을 흘려줄 때 골반이 같이 뒤로 빠져주고 체중을 흘려줄 때 골반이 같이 뒤로 빠져주고 이때 오른쪽이 빠져줄 때 왼쪽이 살짝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억지로 내보내지만 않으면 돼요 반대로 왼쪽이 빠져줄 때 오른쪽이 살짝 앞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내보내주지만 않으면 돼요 골반에 앞뒤 움직임을 만들면서 그에 반대되는 클럽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파워를 공에다가 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아이언보다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몸의 원심력을 더 극대화해서 쓸수 있는 클럽이에요. 물론 그만큼 몸이 딸려갈 확률도 정말 높게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이 갈때 클럽이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기도 다운스윙 때 클럽이 뒤에서 앞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딸려가기도 클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져 나가기 때문에 몸도 왼쪽으로 딸려가기도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헤드의 움직임은 굉장히 커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와 명치 사이의 간격은 좁으면서 움직임은 크지만 원심력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원심력의 축이, 구심점이 흔들리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구심점 기준에 원은 굉장히 작게 잡히기 때문이죠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럽을 타겟의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오른발의 뒤꿈치로 체중을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오른발의 뒤쪽으로 체중을 보내면서 골반을 빼주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직선을 향하던 클럽이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 클럽을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뻗어내주시면서 이 상태에서 몸이 멈춰있다면 자연스럽게 스윙은 이렇게 인에서 아웃을 향하는 스윙이 되겠지만 원심력에 내가 딸려가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내주면서 왼발의 뒤꿈치 쪽을 강하게 밟아주시면서 왼쪽 골반을 제자리에서 뒤로 빼주신다면 굳이 수직 낙하라는 동작을 하지 않아도 앞쪽을 향하던 클럽이 몸의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안쪽을 향하게 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인투인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스윙 궤도를 가지게 되면서 명치와 클럽 헤드가 원심력이 극대화로 발생을 하면서 당연히 클럽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공의 힘 전달도 훨씬 더잘 되게 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드로우성 혹은 페이드성 구질을 내마음대로 조절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힐업 동작을 하는 게 약간의 도움은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백스윙 갈때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보내면서 왼발의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왼발의 뒤꿈치가 들릴 때 무릎이 앞쪽을 향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를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뒤꿈치로 흘려주시면서 앞쪽으로 보내주고 뒤꿈치로 흘려주면서 앞쪽으로 보내주고 무릎은 좌우 이동 전혀 없이 앞뒤에서만 움직이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이언과 드라이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몸의 좌우 이동을 만들지 않고 몸의 앞뒤 이동 골반의 움직임을 좌우 이동이 아니라 체중의 움직임을 좌우 이동이 아니라 발끝에서 발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 안에서 골반이 앞뒤로 체중도 안에서 뒤로 안에서 뒤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면 은 반대힘을 이용해서 원심력도 극대화 부심점이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니까 컨택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질 조절도 훨씬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멀리 치시려고 하실 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치지 마시고 몸은 제자리에서 앞뒤로만 흔들어 주시면서 새만내 몸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 멀어지게 만들면서 공을 쳐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강한 힘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에 더 강한 힘을 실을 수 있는 또 다른 체중이동, 좌우의 이동이 아닌 앞뒤의 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영범프로였습니다